2014년 가보년을 돌이켜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12월 19일 통진당의 해산 등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송광사에서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대중들과 수행과 전법, 기도와 자비남음을 통해 함께 이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렵고 힘든 점들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하얀 연꽃으로 화현하여 모든 생명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늘 머물며 설법하는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그곳의 사부대중이 한해 동안 진행했던 행복여행 2014가보년을 돌아 봅니다. 18의 날 지장제일 법회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일요가족법회 등 정기적인 법회 외에도 특별정진법회를 가졌습니다 새해 첫날 성도제일 7일 특별정진으로 시작된 송광사의 기도정진은 새해 첫날 성도제일 7일 특별정진으로 시작된 송광사의 기도정진은 지난달 12월 22일 동지 3일 기도 12월 28일의 송년법회 그리고 12월 31일, 1월 1일에 실시된 송구영신 템플스테이 등 여러가지 행사를 주관해서 쉼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7일간 특별 용맹정진 기간으로 정하여 기도정진한 바 있습니다. 도량 내외에 세워진 대형 등탑 8개는 송광사의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병호 주교님을 비롯한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등 이웃종교의 지도자들이 4월 초파일 부처님오 신날 봉축법회에 참여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웅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일기도는 무성스님의 집전으로 800일 기도를 회양하고 900일을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성스님께서는 사분정근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동안거 기간에는 무건으로 용맹정진하고 계십니다. 나한전에서는 황전스님의 집전으로 1000일 기도 가운데 700일 기도를 회양하고 800일 기도 회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갑오년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실시된 생명살림법회 정초 7일 기도정진 만년입회 천도기도 우란분절 49일 기도정진 출가 열반절 경건주간 근본중송 독송정진 윤달맞이 법화살림 기도정진 가을 국화살림 기도정진 등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을미년 새에는 사천왕기도부터 인등법회까지 3일간, 또 음력 매월 7일에는 삼성각기도 보름부터 지장제일까지 4일간 연속기도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송광사는 가보년 한해 동안 약 120여회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강의가 열린 셈인데 강학과 수선의 도량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리는 불교학당 강의는 근본중송 대승기실론소 등의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중기도와 유운달법화살림 정진기간 동안에는 법화경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의는 송광사의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의 불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과 낮에 걸쳐 실시된 불교학당의 강의는 배우고 실천하는 송광사만의 특별한 강의로 주목받았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템플스테이는 종남산의 아늑한 산세와 함께 펼쳐진 송광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여름 어린이불교학교는 방학기간에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불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을 학생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완주와 익산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오랜 타국생활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를 이해하도록 힘썼습니다. 덕진중학교, 금산고등학교,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진로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올한해 동안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은 연 인원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송광사는 군포교의 큰 원력을 가지신 도자영자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군법당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35사단 호국충경사와 육군의 추적 역할을 하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임실의 제6탄약창 호국장령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2 1일에는 전불협주관으로 35사단 위문법회를 봉행했고 28일에는 익산의 부사관학교와 임실의 제6탄약창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새해도 송광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계법회와 이문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를 지원했고 회주스님께서는 세차례에 걸쳐 논산연무대 수계법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청년회를 중심으로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고 동짓날에는 모래내 시장에서 서민들에게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했습니다. 2014년에는 송광사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불사와 도량 정비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연초에는 약사전 개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량 서쪽의 연꽃밭을 확장하고 다양한 연을 심어 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 물론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량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포대화상을 극락전 앞으로 이전해서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공간이 살아있는 선종대에가람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비좁고 불편한 현재의 후원은 약 300평에 이르는 연음식 나눔관으로 개축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편액과 주련이 걸려 있는데 대웅전의 규모와 그 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편액과 주련을 교체하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민 이용선생의 체본을 받아 20개의 주련을 서각 중에 있고 3개의 현판을 내걸어 사방법당으로서 송광사 주 불전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새해는 송광사의 연음식 나눔관을 증개축하고 첨성각을 증개축하며 지장전의 기단을 보수하고 템플스테이 전형관 정목당을 리모델링하고 종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고 약사전 주변을 정리하여 담장과 축대를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주 비빔밥축제에 송광사는 아름다운 연음식이라는 주제로 참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비빔밥축제에 사찰음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찰음식에 담긴 수행정신과 송광사의 연과 관련된 음식을 선보여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사와 함께하는 바로공양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송화진 전라북도 도지사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박성일 완주군수님 등 지역의 기관장들과 각 사회단체 대표자, 이웃종교의 지도자들까지 불교의 수행법이자 식사법인 바로공양을 체험함으로써 음식의 소중함과 함께 사찰음식에 담긴 수행정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체험행사에는 연인원 6천여 명이 다녀가는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적당히 먹고 즐겁게 먹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 식사하자는 3소식 캠페인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송광사를 방문했습니다. 전국의 갈등현장을 100일간에 걸쳐 순례중인 화쟁코리아 순례당과 함께 완주군 일대를 함께 걸으며 국민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 송광사의 행복여행은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배려 속에 수행과 전법에 노력했고 자비의 손길로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눔의 미덕으로 이웃을 배려했고 쉼없는 정진 속에 새로운 희망도 보았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의 행복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